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송라면 광천입니다. 리이 방향이 송라면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이 방향은 송나보경사로 가는 길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잘 접혀져 있는 집주택 매매입니다. 담장과 대문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장독대가 보이고 돌로 화단을 만들어놨습니다. 마당에는 잔디가 깔려져 있습니다. 차량은 집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큰 나무가 몇 그루 있습니다. 외부에 아궁이가 있습니다. 좌측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학교가 있습니다. 조약돌이 보입니다. 우측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고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LP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거실은 동양으로 되어 있으며 햇볕은 잘 들어옵니다. 안방입니다. 화장실입니다. 아주 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붓박이장이 있습니다. 거실앞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에 화초가 아주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거실에서도 잔디 마당이 아주 잘 보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는 심야전기보일러가 있습니다. 심야 전기 보일러입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는 경북 포항시 북구 송남면 광천리에 있습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주택입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대지면적은 374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길관리지역입니다. 용도구역은 305구역입니다. 도로는 포장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은 87.04제곱미터입니다. 주구조는 경량철골조입니다. 지붕은 판넬 지붕입니다. 총동수는 1동입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023년 2월 28일입니다. 사용승인일자 건축물 대장상 2005년 7월 1일입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 다용도실, 거실, 주방입니다. 주차대 수는 건축물대장상일대이지만주변에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없음 수도와 전기는 별도 사용료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 기준 남동향입니다. 가격은 2억 3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